I don't a n t to come. 보고있을거요응 알았어 그럼 엄마 청소할게 네 벌써 <웃음> 깨끗한데? 응? 깨끗해 뭐가 깨끗해 바다아 나... 그래 바닥 안 깨끗해 엄마 이제 치울게 아 깨끗해 이게 뭐가 깨끗해 그냥 나머지는 나머 생소할게 엄마는 쉬워 힘들까 봐 그래 나 혼자만 나.. 나만 내가 할게. <웃음> 마음 마음은 고맙네. 엄마가 감동했네. 혜리야 그런 말도 할줄 알아? 네. <웃음> 고마워. 야, 엄마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 청 정말... 치... 청소하는 게 재밌어 아니, 엄마는. 아니, 뭐 무한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재밌는다. 엄마 괜찮아. 열심히 놀아 알았지? 엄마가 요어 어, 맞아 해리가 노는게 엄마 도와주는거야 아닌거 같은데 맞아 진짜로 청소는 안하는데 엄마만 청소하는데 엄마는 청소하는게 재밌어 나도 진짜로. 재밌는데 <웃음> 알았어 그러면 해리가 하다가 힘들면 하지마 알았지? 엄마는 같이 하면 되지 어 알겠어 엄마가 청소해 <웃음> 열심히 노세요 쇼파에 가서 봐